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생 수업 평화로운 것이 사는 길이다. 살고자 한다면 삶을 내버려 두라. 평화로운 자는 삶을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배한다. 듣고 보고 침묵하라. 다툼이 없는 하루는 평화로운 수면의 밤을 가져온다. 오래 살면서 유쾌하게 산다는 것은 곱절로 사는 것이며 이는 평화의 결실이다. 모든 것에는 중요하지 않은 면도 있는 법이다. 매사를 다 마음에 담고 있는 것보다 더 부조리한 것은 없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돌보지 않는 것은 지극히 우매한 일이다. 한 번뿐인 인생은 즐거운 여행이어야 한다. 쉼 없는 인생은 주막에도 들르지 않는 긴 여행만큼 피곤하다. 다양한 지식은 삶을 즐겁게 만든다. 멋진 인생의 첫 여행은 죽은 자들과의 대화로 시작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살고 있다. 그럴 때 진실된 책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 것이다. 두 번째 여행은 산 사람들과 보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보고 깨달아야 한다. 한나라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는 없는 법이다.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도 자신의 재능을 나누었었고 때로는 풍요로운 것에 추한 것을 곁들여 놓았다. 세 번째 여행은 온전히 자기 자신과 보내라. 마지막 여행은 철학하며 사는 것이다. 최후의 해야 할 일을 인생을 시작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휴식을 취하고 노력은 마지막으로 미룬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처음에 하고 부수적인 일은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싸우지도 않고 이기려고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을 당장 배우려 하고 영예와 유용함을 얻을 수 있는 일의 습득은 인생의 마지막으로 미룬다. 또한 행복을 얻는 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현기증을 느끼곤 한다. 배우고 사는데도 방법이 있다. 최후에 해야 할 일로 인생을 시작하지 마라. 당신의 심성을 고귀하게 하라. 관대한 영혼과 고상한 정신이 존재한다. 그것이 아름답게 표현되면 그러한 영혼과 정신을 지닌 사람의 성격은 찬란하게 빛난다. 모든 사람이 다 고귀한 심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정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고귀한 심성을 가진 사람과의 과제는 적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나아가 적에게 더욱더 잘해주는 것이다. 복수의 기회에 그는 가장 환한 빛을 바란다. 무엇보다 승리로 충만한 순간에 그는 예기치 않은 관용을 베품으로써 그러한 복수의 기회를 더욱 잘 이용한다. 그는 수안을 발휘해 자신의 정략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그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에 승리를 과시하지도 않는다. 공을 세워도 그의 고귀함이 이를 감추기 때문이다. 자신을 도울 줄 알아야 큰 어려움을 이겨낸다. 큰 위험에 빠졌을 때 다부진 심장보다 더 좋은 반려자는 없다. 심장이 약해지면 주변의 다른 부위가 심장을 도와주어야 한다. 자신을 도울 줄 아는 자에게 어려움도 작아진다. 또한 운명의 무기를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운명은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불운에 처했을 때 자신을 전혀 돕지 않음으로써 그 불운이 곱절이 되곤 한다. 그건 그들이 불운을 견뎌낼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의미할 줄 아는 사람은 깊이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낸다. 현명한 자는 모든 것을 물리칠 줄 안다. 심지어 내 운까지도 말이다.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라. 모든 이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지성을 내보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힘을 들여서도 안 된다. 지식이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신중한 매 사냥꾼은 사냥에 필요한 수 이상의 매를 하늘로 띄우지 않는다. 늘 가진 전부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미래의 당신을 경탄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만이 빛을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조금씩 더 발견해내고 그로 인해 그의 위대한 능력의 한계가 결코 드러나지 않을 때에만 기대감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라도 끝을 생각하라. 환호의 현관을 지나 행복의 집안으로 들어서면 빛 안에 문을 지나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을 미리 고려해야 할 것이며 등장할 때의 갈채보다 행복한 퇴장을 더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쁘게 시작했다가 매우 비극적인 결말을 체험하는 것은 불행한 자들의 일상적인 숙명이다 등장할 때의 범속한 박수소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물러날 때 표출되는 대중의 감정이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소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드문 일이고 나가는 문지방까지 행운이 동반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등장하는 사람은 정중한 대접을 받으나 퇴장하는 사람은 경멸받기 쉽다. 일시적인 찬사에 우쭐해지지 마라. 세상의 절반은 다른 절반을 비웃는다. 그들이 어느 쪽에 동조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좋기도 하고 모든 것이 나쁘기도 하다. 어느 한쪽이 원하는 것을 다른 한쪽은 증오한다. 완전성이란 한쪽의 찬사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많은 이들이 두뇌보다는 다양한 감각을 사용한다. 어떠한 결함이라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우리의 일이 일부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높게 평가할 줄 아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찬사에 우쭐해지지도 마라. 누군가는 또다시 배척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된 만족의 잣대는 그 분야에서 큰 목소리를 낼수 있는 명망 있는 자의 찬사이다. 우리는 한 사람의 찬사나 일반적인 찬사, 백년밖에 못갈 찬사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가장 빨리 잊어버려야 할 일을 가장 잘 기억한다. 기억은 우리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할때 비열하게 우리를 버리고 전혀 필요치 않을 때, 어리석게도 우리에게 달려온다. 기억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일에는 자상함을 보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일에는 태만하다.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치료제를 잊어버린다. 당신의 기억에 편안한 습관을 길러주어라.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거부하거나 거절해서 몸을 뺄 줄도 알아야 한다. 인생에 위대한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부할 줄 아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규칙은 사업이나 인간관계에서 거절할 줄 아는 것이다. 부적절한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사려 깊은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남이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할 수 없게도 해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속하면서 자신에게는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라.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악용하거나 그들이 용인하는 것 이상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무엇이든 지나치는 것은 잘못이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러한 현명한 절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나쁜 소식은 전하지도 받지도 마라 나쁜 소식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더욱도안 된다 도움되는 일 만약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슬쩍 눈 감아줄 줄도 알아야 복잡한 일에 휘말리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은 슬쩍 눈 감아줄 줄도 알기에 복잡한 일에 좀처럼 말려들지 않는다. 점잖게 슬쩍 등을 돌림으로써 그들은 복잡한 미로에서 벗어난다. 현명한 사람들은 가장 힘든 전투의 한가운데에서 노련하게 미소 지으며 빠져나온다. 최고 사령관은 거기에 가장 큰 가치를 둔다. 무언가를 거절해야 할 때는 화제를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이 예의바른 술책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 알아들은 척하는 것보다 더 교묘한 술책은 없다. 지옥을 당하기 전에 재난을 피해야 한다. 일이 우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일을 떠나보내는 것은 지혜의 한 원칙이다. 종말이 임박해도 승리를 준비할 줄 알아야 한다. 태양도 때로는 아직 빛을 발할 때 구름 뒤로 몸을 숨긴다. 자신이 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해 사람들로 하여금 태양이 졌는지 아닌지를 모르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도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때의 재난을 피해야 한다. 세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기를 기다리지 마라. 우리에 대한 존경심이 죽어서 매장되었다는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도 안 된다. 지혜로운 자는 시간과의 경쟁에서 스스로를 먼저 은퇴시키고 경주로 한가운데에서 주저앉아 비웃음을 살 때까지 절대 기다리지 않는다. 미인은 시간과의 경쟁에서 현명하게도 거울을 깨트린다. 나중에 거울에 비춰지는 자신의 늙은 모습에 실망하기 전에 말이다. 불쾌한 일에 휘말리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라. 어떤 이들은 매사를 비방하고 어떤 이들은 매사를 일거리로 만든다. 언제나 이들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서 매사를 진지하게 여기고 그것을 싸움거리나 은밀한 일로 만들어버린다. 짜증나고 불쾌한 일은 가급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지 못한 때에 일에 휘말려들게 될 것이다. 흘려들어도 될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중요한 많은 일들은 방치되어서 하찮은 일이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 큰일이 되어버린다. 모든 일은 처음에는 쉽게 해치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 종종 약이 병을 만들기도 한다. 꼭 나쁘지만은 않은 인생의 규칙 한 가지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지 마라. 겉으로 온전해 보이는 사람 모두가 실제로 온전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모습을 가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망상의 지식인 기만을 낳고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에게서 지원을 받으며 진실을 약속하는 확실함보다는 거짓을 약속하는 무지에 더큰 애착을 보인다. 거짓은 많으나 진실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기만은 반드시 다른 많은 기만을 필요로 하기에 모든 것은 망상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기만은 공중에 세워진 것이기에 반드시 땅으로 곤두박질치게 되어 있다. 잘못 착수된 일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것은 이미 의심스러운 일이다. 너무 많은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해 허황된 상상을 하지 마라. 자신과 자신의 일을 이성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특히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더욱더 그러하다. 누구나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럴만한 이유가 없을 때는 더욱 그렇다.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꿈꾸며 자신을 경이로운 존재로 여긴다. 희망은 과장된 약속을 만들고 그 약속은 나중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험이 된다. 그러한 허황된 상상은 언젠가 진짜 현실에 직면하면 고통의 근원이 된다. 현명한 자는 그러한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최선의 것을 희망하면서도 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때문에 불행이 닥쳐도 평정을 유지한다. 물론 목표를 바로 맞히려면 관역을 높이 드는 것이 좋긴 하다. 그러나 시작되는 인생의 행로를 완전히 망칠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된다. 생각에 대한 이러한 정정은 꼭 필요하다. 모든 어리석음에 대한 최고의 만병통치약은 바로 통찰이다. 자신의 활동과 지위의 한계를 인식하라. 그러면 생각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을 수 있다. 쉬운 일은 어려운 것처럼, 어려운 일은 쉬운 것처럼 하라. 쉬운 일을 할 때에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부주의를 낳지 않게 하고,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소심함이 용기를 꺾지 않게 하라. 어떤 일이 행해진지 않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쉬워 이미 행해진 것처럼 생각해서다. 반대의 경우에는 땀과 노력으로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커다란 의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슬쩍 보기만 해도 우리의 행동력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할 줄도 알아야 한다.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도 비결이 될수 있다. 정작 구할 때에는 얻지 못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있을 때 저절로 손에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의 그림자이기에 이 그림자로 인해서 모든 것의 속성 또한 비천한 것이 될수 있다. 우리가 쫓는 것은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뒤따른다. 무시하는 것은 더 나아가 가장 훌륭한 복수이기도 하다. 부수로 자신을 방어하지 말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개명이다. 그러한 방어는 흔적을 남기고 적의 파렴치함을 징계하기보다 그에게 영광을 주는 역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직접 공을 세워 얻을 수 없는 이름을 간접적으로 얻고자 훌륭한 인물의 적수로 나서는 것은 하찮은 자들의 술책이다. 뛰어난 적수가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못했을 인물들도 많은 것이다. 망각보다 더 심한 복수는 없다. 망각은 무의 티클 속에 모든 것을 묻어버린다. 비방을 잠재우는 방법은 그것에 개의치 않는 것이다. 비방에 대응하려면 손해를 입으며 우리의 위신이 깎이고 적에게 유리할 뿐이다. 작은 오점 하나로 우리 명성의 광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약해질 수는 있기 때문이다. 겨우 절반만 마친 일은 드러내 보이지 마라. 일의 완성을 즐겨야 할 것이다. 시작 단계의 일은 모두 제대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 미완성의 모습은 상상력을 감소시킨다.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봤던 그 기억이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의 즐거움을 망쳐버린다. 위대한 대상을 한 번에 즐기는 것은 물론 각 부분에 대한 판단을 엉클어지게 하지만 감식력에서만큼은 적합한 방법이다. 무슨 일이든 온전하게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막 시작되는 일은 아직 무속에 깊이 갇혀있는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식욕보다는 매스꺼움이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위대한 거장은 아직 맹아상태에 있는 자신의 작품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자연에서 배우라. 자연은 아직 보일 수 없는 것은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다. 바보가 끝에 하는 일을 현명한 자는 처음에 행한다. 바보와 지혜로운 사람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행하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다. 지혜로운 자는 제때에 하고 바보는 때를 놓쳐 행한다. 한번 분별력을 잃고 집에서 옷을 잘못 거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상태로 나아간다. 머리에 써야 할 것을 발에 끼운 채, 왼쪽 것을 오른쪽에 입은 채, 그렇게 계속해서 모든 것을 잘못 처리한다. 그런 사람이 올바르게 원상복귀하는 유일한 방법은 원래는 자발적으로 했어야 할 옳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다. 현명한 자는 일찌감치 혹은 나중에라도 해야 할 일을 곧바로 알아차린다. 그러하기에 기꺼이 영광스럽게 그 일을 수행한다. 최고의 재능도 시대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다. 보기 드물게 비범한 사람들도 자신의 시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적합한 시대를 살았던 것은 아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적절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 시대를 이용하지는 못했다. 더 나은 시대에 태어났어야 했을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선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물은 그 나름의 때가 있는 법이며, 최고의 재능도 그 시대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자에겐 한 가지 장점이 있다. 그가 불멸의 존재라는 점이다. 만약 시대가 그에게 적합하지 않다면, 다른 많은 시대가 그를 맞이할 것이다. 통찰력을 가진 사람에게 조언 구하기를 꺼려하지 마라. 통찰력을 지니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진 자에게 귀를 기울여라. 자신의 것이든 아니면 빌려온 것이든 분별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이 무지함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안다고 믿으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무지한 자는 자신을 알지 못하기에 무지해서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자신이 현명하지 않다고 믿는 자가 현명한 것이다. 조언을 구하는 것은 당신의 위대함을 깎는 일이 아니며 능력의 결여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훌륭하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나친 선량함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지는 마라. 마음이 너무 좋기만한 사람은 화낼 줄도 모른다. 그건 그 사람의 태만함이 아닌 무능력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일에 적절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자신의 인격체임을 보이는 것이다. 새들도 때로는 허수아비를 조롱할 줄 안다. 달콤함과 새콤함을 번갈아 가며 보인다는 것은 훌륭한 감식력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이와 바보는 달콤함만 가지고 있다. 마음만 너무 좋아서 그런 무감각한 상태로 빠지는 것도 죄악임을 인식하라. 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고 있거나 보게 될 것임을 아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다. 그는 벽에서도 소리를 들을 줄 알며 잘못된 행동이 벽에 금을 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도 알아챈다. 그는 혼자 있을 때에도 온 세상의 눈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시대의 증인처럼 관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훗날 알게 될 것을 바라본다. 온 세상이 늘 자신을 바라보기를 갈구하는 자에게는 혼자 집에 있을 때 옆집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쯤은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들이 청하지 않으면 주제넘게 나서지 마라. 주제넘게 나서지 않으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 남들의 존중을 받으려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라. 자신의 인격에는 관대하지 말고 엄격해야 한다. 남들이 청할 때 들어서야 환영을 받는다. 부르지 않을 때는 절대로 가지 말고 남들에게 청해질 때만 가라. 제멋대로 나서게 되면 일이 잘못될 경우 모든 불만을 짊어지게 된다. 반대로 일이 잘 된다 하더라도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주제넘게 나서면 온갖 무시와 경멸을 당할 수 있다. 뻔뻔하게 달려드는 자는 창피를 안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의 소유자가 되어라. 지혜롭고 예의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매력이 된다. 이렇게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자석 같은 매력을 지니면 모든 일에서 실제 이익보다 더큰 호의를 얻을 수 있다. 남들의 호의로 뒷받침되지 않는 공적은 찬사를 얻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탁월한 매력이며 이것은 행운의 문제다. 그러나 여기에 기술이 더해진다면 조금 더 쉬워진다. 탁월한 자연 정원도 인공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보다 뿌리를 내리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인공의 노력으로 타인의 마음을 얻고 점차 일반인들의 호의를 소유하라. 당신이 하는 일을 최대한 돋보이게 하라. 당신이 하는 일의 내적 가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누구나 핵심까지 꿰뚫고 들어온다거나 내면을 통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람들 대다수는 이미 모두들 몰려있는 곳으로 따라갈 뿐이다. 그들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만 보일 뿐이기에 자신이 하는 일을 우러러보게 하고 때로는 널리 알려 호기심을 자극하고 때로는 멋진 이름으로 존경심을 야기하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다. 그러나 이때 모든 가장은 피해야 한다. 나아가 현명한 사람만이 자신의 일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이건 역시 일반인을 자극하는 한 방법이다. 누구나가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에 대한 허기가 열망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자신의 일을 절대로 사소하다거나 일상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부담을 더는 것이 아니라 멸시만 불러올 뿐이다. 모든 사람은 평범하지 않은 것을 갈망한다. 그것이 사람들의 지성과 감식력을 더 자극하기 때문이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최대한 많이 하라.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한다. 그러면 과거에도 탁월함을 볼줄 알았기에 지금도 알아본다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당신의 감식력에 대한 호평이 증가할 것이다. 예전에도 완전함을 존중할 줄 알았던 자는 나중에도 옳은 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야기거리, 따라할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칭찬할 만한 내용을 전파하는 것도 된다. 이는 눈앞에 보이는 완전함에 대해 정중함을 가지도록 매우 섬세하게 조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언제나 험담만을 일삼으며 없는 자를 폄하하는 것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자의 비위를 맞춘다. 이것은 이런 일의 간교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방을 일삼는사람에게 즐거운 일일 뿐이다. 어제의 탁월한 공적보다 오늘의 평범함을 더 높이 평가하는 정치가 도 많다. 그러나 신중한 자는 이 모든 교활함을 꿰뚫어보고 과장된 이야기에 용기를 잃지 않으며 다첨하는 말에 가슴을 부풀지도 않는다. 신중한 자는 여기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에서 저렇게 행동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의견을 달리하며 부단히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니는 자들을 통찰해내기 때문이다.